연기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 자기가 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건데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하시니까 오늘은 대사 공부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효과적으로 내 연기력이 좀늘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연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일단 대사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어, 내 배역이 있고 상대 배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남자 대사가 있고 여자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통째로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꼬마아이의 대사라도 여러분들이 20대예요 근데 꼬마아이의 대사라도 연습을 해보세요 꼬마아이처럼 꼬마아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자 대사예요 난 남자인데 여자 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정말 표현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느낌도 그 여자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표현력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아는 성우 형님이 있었어요. 성우가 있는데, 목소리 배우죠. 성우들을 만나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연기를 잘해요. 대사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분들은 얼굴을 실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만 가지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 연기를 잘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대본 공부를 하고 대사 공부를 할 때는 그 성우들처럼만 하시면 거의 성공한다고 봐요. 성우들은요, 목소리가 좋고 멋있고 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우는요. 자기 목소리 하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성우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던 목소리인데 그분이 만화 영화에서 어린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그분이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성우들이 녹음하는 현장에 가보면 한 성우가 요 하나만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주인공 매, 메인급 그 성우가 아닌 이상, 아레이션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 다양한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은요 뭘 시켜도 그 목소리와 그 느낌을 잘 살려서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들도 그런 느낌으로 연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한석규씨가 성우 출신인데 목소리 연기가 정말 탁월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좋아서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석규씨 하면 되게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남성만 떠오르는데 어, 한석규 씨가 하는 깡팽화들도 있잖아요. 넘버3인가? 아마 그 영화에서 한석규 씨가 보여주는 목소리 연기를 보면 목소리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대본 연습을 할때 대사 연습을 할때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역할들 다른 성별의 역할도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자 역할도 표현을 해보고 그 느낌을 내려고 해보면 좋겠죠 안 나지만 내보려고 하면 그만큼 내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감성들도 정확히 이해할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대 배역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내 것도 거기에 맞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연기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가 같이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감정이 올라가는 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것만 연습하지 말고 내 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 거,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여자 거, 남자 거 구분 없이 전부 다 연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트레이닝 하시면 분명히 실력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